<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급 겨울이 돼서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평소보다 포근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시작해봤어요.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추워지다 보니까 제 피부도 그런 급격한 변화에 적응 못하고 엄청 부르트고 각질이 막다 일어나서 엄청 거칠거칠해졌었거든요. 제가 원래 쓰던 스킨케어 제품들 다싹다 다 바꿔봐야겠다 해서 요즘에 새로 쓰는 스킨케어들이 있거든요. 일단 빨리 토너부터 사용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쓰는 제품들이 V&A n 뷰티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서 예전에 선물을 받고 한번 그냥 써봤거든요? 처음 그냥 선물 받았을 때는 패키징 예뻐서 한번 써봤는데 제품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전 이렇게 적셔서 스킨팩을 해줄게요. 제가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해줘야 될것 같아서 요즘엔 계속 꾸준히 스킨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 런칭한 지는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영국 V&A 뮤지엄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뷰티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했듯이 패키징이 진짜 예뻐요. 디자인이 뭔가 감각적이고 예술적이더라고요. 제가 아직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월페이퍼 무늬로 이런 패키지의 패턴들이 전부 그 V&A 뮤지엄에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래요. 그래서 뭔가 그 뮤지엄의 굿즈들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어요. 실제로 여기 굿즈들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따 영상 마지막에 굿즈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스킨케어를 제대로 하려면 앞머리도 조금 까져하죠. 제가 원래는 손이나 얼굴에 그냥 이렇게 뿌려서 흡수시켜줬었는데 요즘에는 얼굴 부르튼것 때문에 조금 더 에센스 토너의 수분감이 얼굴에 머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킨팩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즘 또 얼굴에 수분이 쉽게 날아가니까 메이크업도 쉽게 벗겨지고 무너지더라고요. 애초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좀안 먹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렇 보시다시피 워터 에센스 타입이라 일반 토너처럼 가볍지 않고 에센스 바른 것처럼 깊은 촉촉함이 느껴지거든요. 촉촉함을 더 깊숙이 느끼기 위해서 토너 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각질도 잠지워주고 부르쳐서 거칠어진 부분도 조금은 부드러워져요. 모공 개선에 좋은 토너라서 피부결을 부들부들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20분 정도 하고 떼주면 뭔가 확실히 피부결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토너가 다 흡수된 것 같아서 이제난티옥시던스 레디언스 앰플을 사용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이 V&A n 스킨케어 라인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황산화 기능이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황산화 성분을 넘어선 아주 강력한 황산화 성분인 폴리테놀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이 성분 덕분에 투명한 피부톤과 짙은 기미, 그리고 블랙 스팟이 눈에 띄게 예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서 아주 꼼꼼히 써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피부톤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좀 오랫동안 써보려고요. 그리고 뭔가 황산화 제품 사용하면 피부에 겉도는 느낌 들고 뭔가 유분기 가득해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전부 가볍게 흐르는 제형에 흡수가 빨라서 이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보통 두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뭔가 촉촉 탱탱한 느낌이 피부에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좀더 촉촉하게 화장을 잘 먹게 해줄 안티옥시던트 하이드레이션 크림을 바를게요. 젤 크림과 보습 크림의 장점을 합친 대형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피부에 스며들어서 촉촉하고 탄탄하게 보습막 형성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알아봤을 때 되게 특별했던 점은 전부 정제수 대신에 페나니치 워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페나니치 워터는 미네랄 성분과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기로 유명해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님과 엘리자베스 2세도 즐겨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여왕님들이 바르는 제품을 내가 쓰는 느낌 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처음 발랐을 때는 뭔가 엄청 광이 돌고 미끈매끈한 느낌이 들어서 유분기가 조금 많은 제품인가 했는데 흡수를 다 시키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쫀쫀함이랑 촉촉함만 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건조해도 지성이다보니까 아무래도 황산화 제품을 바르면 피지 분비가 막 되는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성이신 분들도 찝찝함 없이 바르실 수 있고 수분감이 가득해서 바르고 나면 화장도 예쁘게 잘 먹더라고요. 저같이 건조함을 아주 많이 느끼는 지성이면 환절기나 겨울초에 쓰기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로 선크림을 바를게요. 이 제품 역시 같은 안티옥시던트 라인이라 자외선을 차단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데일리템이라 매일 사용하면서 안티에이징 케어도 가능하니까 일석이조죠. 제가 요즘 핸드폰 없이 못 사는데 왠지 이 제품으로 좀더 케어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미백과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이제 스킨케어를 다 해줬으니까 다음 메이크업을 빨리 해줄 건데 제가 평소에 막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만 샥 보여드릴게요. 이 화장이 잘 먹을 것 같은 스킨케어는 끝났습니다. higher that i'm hoping the quicker than i fall and i guess i want it to be easy 자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끝내봤는데 들뜸 없이 촉촉하게 잘된거 보이시나요? 완전 꿀피부 같죠? 요즘 이런 루틴으로 하니까 메이크업 후에도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메이크업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조합이 진짜 찰떡인 것 같아요 모공부터 황산화까지 다 개선해주니까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딱다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V&A 굿즈들도 빨리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V&A 센티드 캔들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집 인테리어용으로 도 너무 좋고 향은 머스크랑 바닐라 같은 향이 나서 되게 편안한 느낌을 줘요. 캔들 겉에는 윌리엄 모리스의 월페이퍼 무늬가 있어서 되게 분위기도 있어요.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아까 영상 시작 전에 켜가지고 볼수록 이렇게 많이 녹았거든요. 이건 이따 영상 촬영 마치고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머그컵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 초반에 티를 따라마셨던 컵이에요. 영국하면 애프터노티가 생각나잖아요. 뭔가 애프터노티가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디자인의 머그컵인데 컵 끝에 금색 장식도 있고 되게 빈티지한 무드로 플로랄 패턴의 아주 예쁜 디자인의 머그컵이에요. 다 식었어. 그리고 이건 진짜 신기한 가방인데 여기에 있는 자크들을 모두 열어서 펼치면 돗자리가 되는 블랭킷 토트백이에요. 나중에 한강 놀러갈 때 진짜 완전 꿀템일 것 같아요. 특히 펼쳤을 때 나오는 이 하늘색 매트가 햇빛 받으면 더 예쁘더라고요. 경쾌한 서퍼 패턴이라 야외 활동에 더 분위기 살리는 그런 아이템 같아요. 이외에도 영국의 아트워크와 함께 커스터마이즈된 세련된 디자인의 토트백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패턴 사진들도 다 V&A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는 실제 작품들이라서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더 기분 좋게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전부 뭔가 미술관 굿즈샵에서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라 예전 미술학도로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소장력이 생기더라고요.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가서 한번 자세히 구경해보세요. 저는 굿즈들 중에서 이 블랭킷 토트백이랑 캔들 이게 제일 많이 들어요.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놀람> <놀람>